Hanmi Life. 나중에 말고 지금 좋아요 하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Okay. One cup of white sugar. Okay. 다 깎았습니다. round sugar, sugar 한컵 u 한 컵인가요? Okay. 네 계란 두 개나 주세요 p round cup, round cup, round cup, r 이게 왜 빵집에서 사용하는 네. 그 애기인가요? 네 <웃음> 자, 이게 얼마? 얼마나 넣으시면 돼요? 원 티스푼 원 티스푼 넣어주세요 크기마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크기마다 아 레시피가 달라요 아아 된것 같아요 어우 너무 많아 네? 네 이제 베이킹 소다 들어갑니다 베이킹 소다, 얼마나 넣으시면 돼요? 원 티스푼 오케이, 해주세요 네 깎아서 넣으면 되나요? 됐습니다 네 네. 네 네, sea 네. 얼마 넣으시면 돼요? Half 오케이, 해주세요 네이 정도가 습니다네일가 네. <웃음> 뜨거우니까 포로좀 음. 식혀야 됩니다 어그러니부어요 아. 4네 컵만 넣고 반죽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개네컵 한미라이프 여기 도마에다가 어. 마른 밀가루를 좀 뿌려야 됩니다. Okay. 안, 안 들어볼게. 아 네. 해갖고 반죽을 꺼내서 이렇게 잘 풀게. 이게 좀 차가워져야 단단히단 잭단, 기가안 부서지니까 잭단, 잭단, 잭 1 c 컵 1cm. 1cm. 1cm. 1 c c m 1cm. 1cm. 1cm. 1 c r 이 c m 1요 m 1cm. 1cm. 1 c 페프카페프가 졸여지니까 yeah, 음. 진짜 맛있겠어요. 설탕에 그냥 건포도도 맛있는데 설탕에 절여지니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다됐은것 같아요. 다 아, 됐어 이제 이제 끄면은 어. 그 국물이 아. 식으면서 색깔이 쫄아들면서 음. 음. 완전 갈색빛으로 나네요. 네. 팬에다 우유를 발라야 오케이. 그 밑에 크기가 안 탄. 해주세이제두 시간 냉장고에 넣어놨던 커피도를 음. 어. 꺼내서 쓸어야 됩니다. 이봐봐요. 재생이. 이 정도로. 아 정도로 그러한숟푼쏙여기다 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네. 이렇게 아 볶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반달식으로 딱아 되게 넣어 보세요. 네. 이제 오븐에 넣어갖고 15분만 컵하면 은크기가 완성됐습니다 네. 밑에 넣으면 네, 넣으세요. 되나요? 네. 우에 나눠서 넣거니까 네. 너무 예쁘네요 저 이렇게 음. 따뜻한 쿠키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에서막 나왔으니까 처음 먹어봐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음, 정말 부드러워요 그래요? <웃음> 근데 건포도를 못 먹어서 다시 한번 <웃음> 음. 저는 네. 다알줄 알았는데 음. 그렇게 달지도 않아요 음. 저는 건포도를 졸여가지고 엄청 달줄 알고 설탕도 많이 들어가서 그냥 시중에 파는 쿠키보다는 훨씬 안단것 같아요 음. 그리고 예. 굉장히 부드러워요 저는 쿠키가 딱딱한 것만 먹어봤잖아요 음. 빵이랑 쿠키의 중간인 것 같아요 어. 너무 부드러워요 네네. 네. 아, 한국의 네. 예, 예. 소보루랑 비슷합니다. 오, 그래요? 네, 소보루 빵이랑 맛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봉님 필드쿠키 완성됐습니다. 음. Like하고 구독 눌러줘.